제가 요 오리진 크림은 이미 입소문이 자자해서 마음 카페도 한 개가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주문을 해봤는데, 흘린 크림, 자격국 크림 샘플들도 있었어요. 대가율 오리진 크림은 해외에서도 찾을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바로 물사마기로 유명한 원장님께서 만든 크림이기 때문인데요. 율무가 피부와 물사마기에 좋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? 대가율 오리진 크림에는 율무와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과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크림이라 그런지 정말 순하고 부드럽더라고 요 촘촘한 느낌인데 끈적임이 거의 없어요. 피부가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크림이라고 합니다. 평소에 비염으로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편인데요. 더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베가유 오리진 크림 너무 좋더라고요. 달콤한 플립 향 같아서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. 베가유 오리진 크림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져요. 바르기 전과 바른 후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. 배가요 오리진 크림 안 바른 손이 더 거칠어 보이죠? 저희 아들은 물사마귀가 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피부과를 자주 갔었죠. 물사마귀가 이제 안 생기겠지 하면 또 하나씩 생기더라고요. 물사마귀가 사라지길 바라며 배가요 오리진 크림을 열심히 발라주려고요.